네, 7천원. 7000원 아, 이거 이제 필렛 작업하러 가는거죠?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요즘에 이 저렴한 방어들이 참 많아요 키로 5천원 에서부터 만원까지 아, 그 당일에 좀 시세에 따라서 판매하는데 그래도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저렴한 방어 들의 품질은 어떨까요 좀 기름기가 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방어 사상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연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 방어 사상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방어를 고를 때는 이제 길이보다는 이 뚱뚱한 거, 빵이라 그러죠. 네, 이 두께를 본 좋은 거를 이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바로 손질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방어가 한 7kg 되는 거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하기는 사실 벅찬 음, 그런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손질을 좀 맡길 수 있는 데서 맡기면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비용도 만만치 않죠 또 손질 좋아하시는 분들은또 집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 제거할 때는 그 핀셋 있잖아요 그 뒷부분을 사용해서 살살살 긁어 내주면 이제 쉽게 제거 가능해요 네, 이렇게 세척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깨끗하게 됐죠? 네, 이 자연산 방어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에 큰 생선 같은 경우는 뼈가 좀 억셀 수 있으니까 손질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방어 사상충이 정말 없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길쭉하게 여기 있죠. 근데 방어 사상충하고 고래회충하고는 다릅니다. 방어 사상충은 몸을 좀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고래회충하고는 좀 다르고요. 어, 그 대신 이 충이 이제 어떤 그런 문제는 없지만 지금 구멍난 부분 있죠. 처음에 보면은 구멍은 작아 보이지만 속 안에 이제, 이제 길쭉하게 들어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에 여러 가지 분비물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죠. 고름도 생겨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손질을 하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은 해를 주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 상하면서 뭐 저희 배탈이 나거나 제좀안 좋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이런 부위가 턱밑살이나 뭐 이렇게 뱃살 부분 하얀색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살 없고요 이렇게 붉은살 부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사람, 이제 꼬리, 특히 꼬리 부분 쪽에 잘 봐야 되고요. 등 쪽에도 좀잘 봐야 돼요. 일단은 제가 소분을 좀 해봤고요. 이거 이제 끝부분 한번 보세요. 꼬리 쪽에. 길게 또 나왔죠. 네, 이거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제거를 해야지 돼요. 일단 큼지막하게, 이제 널찍하게 그 충이 있었던 곳에서 이제 잘라내고요. 여기를 이제 대부분은 전체를 다 버리, 버립니다 이거를 근데 제가 단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잘라보면은 구멍이 좀 길게 들어 있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가운데를 제가 잘랐어요 근데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 이 구멍 안에 이제 고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 나 중에 영상에도 나오면 이게 먹게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조금 약간 혐오 스럽죠 근데 이제 이런 표피 같은 거 있죠 탈피한 면이나 이런 곳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름은 괜찮아 보이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직 뭐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게 턱 밑살 아, 제가 손질하는 건데 여기에도 여기에서 제가 발견된 건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참 맛있는 부위죠. 식감도 좋고요. 네, 요거 보면 이렇게 등살 부분인데, 여기 방어 사상충이 있던 자리에요. 자, 요거 제가 또 등살 부분이니까 잘라봤어요. 근데 약간 좀 다르게, 지금 뭐 충이 안 보이긴 하죠. 하얀색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충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찝찝해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다 버리는데, 또, 살을 또 많이 버리면, 너무 아깝죠. 로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렇게, 이속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방어, 이제, 판매하는데 보면, 이렇게, 살만, 충만, 쏙 빼내고서 막 써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버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충만한거고르면참 답답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살을 많이 버리면 아까우니까 최대한 살을 살려서 벌, 어 자르는데 그 어, 충이 있는 곳은 그래도 넉넉하게 좀 잘라내야지 돼요자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에 이제 손질하는 이제 점포로 왔어요 청산도 수산 이라고요 여기 이제 충이 사네.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는데 이건 아주 깨끗하게 없었어요 제건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키로 4천 5 0원 할인 그리고... 거였는데 나는 기름도 괜찮아요. 아, 이게 원물을 잘 골라야 되는 거야. 복불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요렇게, 그날 이제 아까 쌓여있던 방어 중에서 이렇게 충이 있던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충에 관해서는 복불복이다. 이런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요거 절단한 것들은 뭐 해동지, 숙성지, 키친타월, 통숙성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숙성 그, 영상을좀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70시간 통숙성 했어요.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제 통숙성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이제 한 토막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총이 있어요. 이 통숙성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올린 영상 보면은 막그 필렛 같은 경우는 며칠 만 지나도 갈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팁을 또어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토막씩 한 토막씩 조금씩 잘라서 먹으면은 질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위별로 좀 자르는 거고요 약간 등살 그리고 등살도 이제 지느러미 쪽도 그 부분이 있고 사이살이라 그래서 이렇게 붉은 그 혈압육이 있는 쪽에 있는 살 그리고 이제 뱃살 그리고 턱밑살 지금 이거는 이제 두육살이에요 그리고 볼살도 있고요그 다음에 그 입천정살 이런 것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식감이 다르고 그래요 자 이거 70시간 동안 숙성한 저렴한 방어입니다 이제 겨울에 이제 방어철 되기 전이라서 아직은 기름이 조금 덜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등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겨울에 먹었을 때 거기 에 등살에도 기름기가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 기대를 안해서 인진 몰라도 좀 그래도 괜찮, 나름 괜찮았거든요 이거 지느러미 쪽살이에요 요거는 70시간 숙성인 거에도 비해서 굉장히 식감이 괜찮았어요. 제가 뭐 두툼하게 썬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요건 이제 뱃살하고 등살하고 사이죠. 이건 아주 굿 테이스트입니다. 아주 맛이 좋아요. 이 겨울방어 늦게서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어쩌면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이 방어사상충은 다 자연산이다 보니까 복불복이에요 이 충자리는 반드시 이게 넉넉하게 자라서 버리시고요 요거 키로 1만원 이하면 가성비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넘어가면 조금 저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뱃살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적당하니 식감도 좋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육살은 이거는 따로 뭐 기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식감이 좀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름장에 찍어 먹는 게 좋습니다. 졸이 참치 그 머릿살 먹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이살, 이거 뭐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먹었는데 한두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은 7kg 이상 크기를 제가 구입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키로 1만원 이하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어사상충은 복불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충자 충이 있다면 충자리는 넉넉하게 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